자 이번 시간에는 어, 헤드라이트 복원에 대해서 다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쪽 보면은 이 헤드라이트가 지금 이제 백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이제 뿌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변 현상이 되면 은 이제 누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 헤드라이트 복원제 갖다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 보시면은 자 이제 소비자용 그 키트를 구매 하셔가지고 딱 열어보면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뭐뭐가 들어가 있나 볼까요? 마스킹 테이프가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딱 열면은 이렇게 커버링 테이프가 있습니다. 마스킹 커버링 테이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린저라고 그래 가지고 이따가 샌딩을 한 후에 다시 그 닦아낼 때 쓰는 용도고요그 다음에 또뭐 있나 볼까요? 가장 중요한 헤드라이트 보건제가 있네요 그래서 요건 약한두대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스트리 뿌리는 사람의 그 스킬에 따라서 틀리지만요 그리고 자또 뭐가 있나 요 아대방이네요 이 아대방은 뭐냐면은 이 이제 내부에 보면은 사포가 세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400방이라고 써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600방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천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방수가 높아질수록 고운 사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400, 600, 1000 이렇게 3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대방은 사포를 한 장씩 여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샌딩할 때 면이 편하게 약간 푹신푹신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으로만 이렇게 하면 손자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대방을 대고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도록 이 아대방이 있고요 사포 세 종류와 아대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크림포가 있습니다. 이 크림포는 뭐냐면은, 이제 샌딩을 한 다음에, 닦아낼 때, 이크린제를 크림포에 붙인 다음에, 닦아낼 때, 사용하는 그 용도로 쓸 때, 이 크림제가 있습니다. 자. 자 헤드라이트 복원을 하실 때는, 이렇게 본네트를 열어놓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샌딩 하기 전에, 이 표면에 스크래치가 가지 말라고, 이런식으로 마스킹 테이프로 이 표면을 우선 보호를 시킵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테두리를 샌딩할 때 첫째 표면을 긁지 말라고 가지고 보호를 시키고요. 자, 그다음에 어 이제 그 세트의 상품의 안에 보면은 400방짜리 사포가 있을 겁니다. 400방짜리. 400방짜리 사포를 자, 이 아대방에다가 400방짜리 사포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감쌉니다. 이렇게. 감싸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분무기가 없을 때는 그냥 종이컵에다 물 담아 가지고 언제 살짝 살짝 이렇게 뿌리세요 손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하셔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분무기에 있을 때는 물을 넣어서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400방으로 우선 표면에 400방은 오염물질을 제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00방으로 천천히 깨끗하게 만약에 이제 황변현상이 있었다면은 400방으로 하게 되면은 누런 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현상은 이렇게 하얀 물이 나오고요. 이런 이제 400방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오염물질들을 제거해주세요. 깨끗하게요. 뭐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추우 때는 지하철 차리는 하셔도 뭐 그렇게 큰 적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꾸역해 오염된 부분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이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저는 아까 이제 4 0 0방을 자, 한번 또 해놨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이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은 하신 다음에 이제 400방 한 다음에 깨끗이 한번 닦습니다 닦은 다음에 오염물질이 다 제거 됐다 생각하시면 400방 작업은 끝난 겁니다 자그 400방 작업이 이제 끝났다 하면 은그 다음에 600방을 합니다 600방 작업을 하는데, 600방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감싸주시고요. 자 이제 600방은 뭐냐? 600방 하기 전에도 항상 물은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항상 수스딩이라는걸 잊지 마시고요. 600방은 400방의 스크래치를 어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400방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산처럼 돼 있겠죠. 이렇게 산처럼. 근데 이 산을 산이 높다면 600방으로 지나가면 400방보다 입자가 곱기 때문에 이 산이 좀 낮아질 겁니다. 이걸 이제 단 낮추기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600방하고 1000방은 각각 앞에 있는 사포에 단을 낮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팅제를 뿌렸을 때잘 먹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400방은 오염물 제거. 600방은 400방의 산을 낮춰주는, 단 낮추는 거그 다음에 천방도 마찬가지로 600방에 산을 낮춰주는 거죠 마지막까지 천방으로 가는 겁니다 자, 600방을 이렇게 합니다 이 600방과 천방 샌딩이 잘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 되느냐 이제 코팅제를 뿌렸을 때 스크래치가 보인다 그 이상한 스크래치들이 보인다 그거는 600방과 1000방 작업을 잘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 400방의 스크래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오염물 제거가 아니라 400방의 스크래치를 다 600방으로 다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사육방에 스크래치를 없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세트 작품에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 천방이 있죠, 천방. 이 천방을 갖다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시고요 그리고 그냥 문지른다? 아니죠 물을 항상 뿌려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왜 물을 뿌리냐면요 물을 뿌려서 샌딩을 하는 것과 물을 안 뿌리고 샌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물을 안 뿌리는 건건 건 샌딩이라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가 좀더 깊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좀 거칠어요 근데 수샌딩을 하게 되면 표면이 더 매끄럽기 때문에 수샌딩을 해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뭐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다 아니까 괜찮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돼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천방으로 600방에 스크래치를 천방으로 다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방까지는 저희 헤드라이트 복원제가 뿌려졌을 때 천방까지는 다 덮어 버려요 스크래치를 그래서 스크래치가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헤드라이트 한짝 지금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죠? 제가 안 끄고 계속 하는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모서리까지 깔끔하게. 자, 전방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천방까지 끝났다면 우선 이마스킹되 있던 테이프를 떼어 주세요 뭐, 붙인걸 왜 띄지? 하는데 여기에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 보건제를 뿌릴 때 물이 튀면 안 됩니다 물이 튀면은 하얀 반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이 안튀게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집에 있는 뭐 수건이나 아무거나 그런 걸로 한번 닦아줍니다. 예, 네, 그렇다요 자, 한번 닦아주고요. 자, 여기서 팁, 팁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샌딩을 한 다음에 이 사이 있죠? 이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 이렇게 딱 물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항상 불어 가지고 깔끔하게 저런 게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제 코팅제를 뿌렸을 때 저게 튀어나와서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게 샌딩하고 했던 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다 닦았고요 그 다음에 커버링이 있을 겁니다 커버링 커버링이 뭐냐 자 이렇게 생긴겁니다 그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세트 상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세트 상품만 구매하시면요 뭐 그냥 물만 좀 가져오시면 다할수 있게끔 해놨으니까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자 커버링 하는데 이제 처음에 할때여기부터 해야지 하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투 이렇게 던지세요 그냥 커버링을 그 다음에 여기 가세요 좀 넉넉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밑에도 넉넉하게 해좀붙으세요 여기 좀잘안 붙는다? 나중에 이제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좀가어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나갑니다 좀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시고요 모자르면은 철물점 가면은 한 1500원, 2000원이면 사니까 그리고 절대 모자를일 없고요 그래서 넉넉하게 쭉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곡선을 따라가지고 쭉 해서 쭉 한번 손을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한번 봐줍니다 이렇게 다 주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이쪽 묻으면 어떡하냐 아니,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편안하게 이 정도 해가지고 살짝 해주세요 묻으면 더 깨끗해지죠 뭐. 저의 복원제인데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쭉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마스킹 테이프로 이 남아있던 마스킹 테이프 갖다가 피부 뭐 위로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군데군데 뿔릴때 비닐로가 날리지 않도록만, 그냥 고정시켜주시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초등학생은 다 하죠, 뭐. 이거 못하면 초등학생도 안 되시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안하게 붙여주시고요. 뭐, 이런데. 이제, 요, 주의하실 분은 요런데예요 코너를 더, 돌았을 경우에, 이렇게 비닐로가 이렇게 되있거든요좀당겨요당긴 다음에, 붙여요. 붙여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라간다. 한번더 붙이세요. 그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아 이렇게 코너 두는 게 이렇게 막 하는 거 귀찮다 이러면은 두 번에 나눠서 가시면 돼요. 두 번에 마스크 커버링 하실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옆에도 이제 마지막 에 고정 한번 해주고 이 정도 고정해주고 끝에만 손으로 엄지 손가락으로 살짝 한번 눌러서 잘 된다. 딱히 확인합니다. 자, 아, 이제 잘 됐네요. 그죠? 여기만 살짝 더해주면 되겠네요. 뭐, 커버링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별로 안 들어가죠? 이 하나면은 저희가 두대 분량이기 때문에 두대 충분히 할수 있게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이제 클린 작업을 합니다. 이제 저희 그 세트에 보면은 이렇게 크린제와 크림포가 있지 않습니까? 크림포를 이런 식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다가 크린제를 묻힐 거예요. 크린제는 얼만큼 묻히느냐? 자 보면은 아이 정도 묻힙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묻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빡빡, 빡빡, 닦습니다 그냥. 혹시 오염물질이 있을 때 모르니까 빡빡. 첫 번째는 빡빡 깎아서 이런 식으로. 끝에까지 깔끔하게 빡 닦아주세요, 그냥. 빡 닦아주시고. 자, 두 번째는 이 묻힌 면 옆에 쪽에다가 다시 한번 묻힙니다. 이런 식으로 묻혀요. 똑같이, 이런 양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내 쪽으로 땡깁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있으면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땡깁니다, 그냥. 바깥으로. 쭉. 쭉 땡기는 거예요. 편안하게 어렵나요?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웃음> 자 이런 식으로 땡겼으면은 다 이제 크림 작업까지 맞춘 겁니다. 다 이제 맞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헤드라이트 이제 보건제를 뿌리는데 이제 뿌리시기 전에 이 크린제가 다 마른 다음에 마르면은 뿌여져요 그러니까 다 뿌여졌다 그럼 다 마른 겁니다 그때 이제 헤드라이트 를 복원제를 하는데 어 한번 쫙 흔들어 주세요 한1 2분동안 시원하게 쉐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 헤드라이트 복원제는 광도 테스트와 경도 테스트를 다 맞춘 어, 국내 유일의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경도 테스트 한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경도 테스트 한 회사가 나왔다면은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저희 엘카가 이제 아마 가장 먼저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경도는 저희 이렇게 테스트를 다한 제품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쓰셔야겠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리고 요거는 저희 쇼핑몰에 엘카 쇼핑몰에 따로 파니까 사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딱 대고 엄지 손가락을딱 갖추고 밀어 눕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해서 장착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뿌릴 때 이제, 이제부터가 이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셔야 돼요 자첫 번째는 전문용어는 드라이입니다 드라이는 뭐냐 날려 뿌리기 라고 보시면 돼요 거리는 12cm 노즐과 이 도체의 거리는 12cm 입니다 12cm 고요 그 다음에 날렵 뿌리기는 빨리 가는 겁니다.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날렵 뿌리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뿌릴 때는 웨이트라고 그래요. 도장 용어로 웨이트는 뭐냐? 천천히 가면서 광을 내주는 거예요. 이 표면에 액을 다쫙 입혀가지고 고두 그 번의 작업을 합니다. 근데두번 작업 때 중간에 쉬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레시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여름이나 날씨가 따뜻하고 이럴 때는 한 30초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추워요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덩울이에서 너무 춥기 때문에 약한 5분에서 6분을 중간에 쉬어 주는 타임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은 어, 이 표면 자체가 어, 도장이 한꺼번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꺼번에 도장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버립니다 이 도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 타임을 잘 주셔야 됩니다. 자, 뿌릴 때, 뿌리기 전에, 먼저 한번 밖에다 대고, 한번 싸주세요. 싸주시고, 그 다음에 뿌릴 때, 자, 이제 드라이 갑니다. 항상, 뿌릴 때는, 이위 먼저 이렇게, 이 정도로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뿌릴 때는, 3분의 1씩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도 마찬가지, 3분의 1. 그래야 이 경계면까지 깨끗하게 도장이 됩니다. 자, 가면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입니다. 자, 네, 시원시원하게 그냥 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이렇게 이정도도 도로. 어다 투명하지가 않은데 뿌연데 당연히 뿌옇죠 드라이를 했으니까 그리고 5,6분 뒤에 웨이트 천천히 가면서 광내는 작업을 해줄겁니다 이 상태로 5,6분을 기다려주시면 돼요 양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한번 드라이하고 한번 드라이하고 5,6분 쉰 다음에 이쪽 웨이트하고 웨이트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처음에 뿌렸던 날렵 뿌리기를 드라이라고 그랬죠? 이제 드라이 작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5, 6분 정도 지났고요. 그러면은 이제 웨이트, 마지막 광내기 작업, 웨이트 작업을 할 겁니다. 거리는 똑같아요. 한이 정도 선에서 뿌리시면 돼요. 이 정도. 어,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정도 선에 뿌리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광이 잘안 납니다. 이 정도. 한 12cm 정도. 속도를 잘 보세요. 속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거리는 똑같은데, 웨이트와 드라이는 거리는 똑같아요. 속도가 틀려요. 자, 뿌리기 전에 항상 3분의 1씩 먹고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제 웨이트가 갑니다. 광내기. 아까 더 느리죠. 자, 이런 식으로 속도가 이런 겁니다. 자 아, 이런식으로 하면은 끝난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뒤면은 손으로 살짝살짝 살짝 만져도 묻지 않을겁니다 여기를 만지지 마시고요 여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뿌려진 부분 이 부분들 만져보세요 지금 끈적끈적 거리죠 이게 끈적거리지가 않을겁니다 그때까지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저희 헤드라이트 복원제와 타사 제품하고 뭐가 틀리냐면은 이제 캔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저희는 경도와 광도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도가 저희 것 같은 경우에는 3H 정도 나온다고 테스트 결과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도 투명도죠 복원했을 때 투명도는 복원율은 지금 88에서 89%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도가 10H면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경도가 뭐냐면은 손톱으로 나중에 했을 때, 긁었을 때잘 긁히지가 않는 거죠 이게 잘 긁히면은 경도가 약한 건데 그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헤드라이트 재질이 카보네이트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강화 플라스틱의 일종이에요 근데 강화 플라스틱이니까 아마 강하겠죠 다 좋은데 단점이 자외선에 약해요 자외선에 약하다 보니까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황변이나 백화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스크래치가 잘난다. 기스가 잘난다. 잘 벗겨진다. 그러면 은 폴리카보네이트로 다시 또 자외선이 침투가 금방 되겠죠. 저희에게는 이 액에는 어, 자외선 차단효과도 될수 있는 제품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벗겨져 버리면 다시 또 자외선이 폴리카보네이트로 쬐게 되니까 황변이나 백화현상이 금방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사제품과 틀린 부분은 경도 부분이에요 경도가 저희께 3H 정도 나오는데 3H 이상 나오는 제품이 아직까지 는 저는 못봤거든요 시중에서 근데 이제 그런 제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타사 제품 사장님들 이제 저희는 못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제 하이 퀄리티 제품이죠 자 이제 세차는 하신 다음에 어 자동 세차는 3일 뒤에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손세차는 하루 뒤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게 이제 마르려면은 7일이 걸리고요. 한 달과 두 달과 세달채이 표면의 경도는 또 틀립니다. 점점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저희 제품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일주일 뒤에 세차는 헤드라이트 부분에 일주일 뒤에 세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